자존감은 바닥그 자체였어요. 자존감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안녕하세요. 잡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금전적으로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요. 끝까지 보시면서 현재 주어진 상황에 있어서 다시금 생각을 깊이 하셨으면 좋겠네요. 사진으로 보셨듯이 강연을 한 영상에 댓글을 달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었네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위 내용과 같이 저는 33살이고 의도치 않게 밑바닥을 총 4번 찍었는데요. 저만의 밑바닥의 기준은 금전적으로 빵 원. 또는 마이너스 상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람마다 그 기준점은 틀릴 테지만요 제가 7월 말에 입사 후 직장 생활을 시작하였고 3일치 월급이 8월 달에 나왔는데요 그 금액은 무려 26만원 누구에게는 큰 금액이고 누구에게는 적은 금액일 수 있겠지만 저는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8월 24일부터 가계부를 작성하기 시작했는데요. 중간이 누락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예측이 되지 않으시나요? 8월 28일에 가장 큰 지출을 하였는데요. 담배와 라이터 그리고 화장솜을 구매함으로써 가장 큰 지출이 되었네요. 니코틴이랑 해마다 스파링을 하는데 항상 지는 제가 너무 밉네요. 저는 영상을 찍는 이 시점에도 연체 중이랍니다. 8월에 일한 급여를 받았음에도 말이죠. 하지만 두달 동안 금전적인 스트레스는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달에 액션을 취했던 게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지금 절박한 사람은 바로 나. 즉, 내가 할수 있는 것들. 이걸 찾아보고 행동으로 옮겼답니다. 제일 먼저, 시청에 연락해서 혹서기의 사각지대라는 게 있던데, 현재 내 여건이 좋지 않아서 전기와 수도가 끊길 수 있다. 그러니 좀 도와달라.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금융복지상담센터에도 혹시나 나와 같은 여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알려달라고 호소했고 통신사 고객센터에는 이번 달은 미납금만 낼수 있는 여건에 있고 10월달은 결제가 어려운데 내가 언제까지 핸드폰 사용이 가능하며 언제 정지가 되느냐 그것이 알고 싶다 라고 물어보기도 했답니다. 여담이지만총두 분과 상담을 했었고 상담하시는 분이 약간 이 사람 뭐지 싶었을 겁니다. 마지막은 관리사무소인데요 관리비 관련해서 협상 아닌 협상을 하였습니다. 사업가만 협상하는 게 아니더군요. 저는 관리비를 흥정을 하여 협상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렇게 총네 군데를 연락했고 효과를 보기도 했었고 못 보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해보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사금융에 대한 건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혹시 어떤 액션을 취하고 계신가요? 일본의 사업가인 곤도타카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패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실패로 무엇을 배웠느냐가 중요하다 라고 말이죠. 제가 첫 번째 바닥을 보았을 때 햇살론과 세이망물시라는걸 알게 되었고 정부에서 서민을 위해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 두 번째 바닥을 보았을 때 소중한 경험만큼 소중한 자산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 세 번째 바닥을 보았을 때 저는 이때가 가장 힘들었는데요. 자존감은 바닥 그 자체였어요. 자존감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때 저는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저를 조종하는 그런 느낌마저 들었답니다 그러다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었고 고향에 다녀온 후 죽으려고 했습니다 어떤 곳에 벨트를 매야 될까 혼자 가능하겠지 그런데 죽을 용기가 안 나더군요 상당히 무서웠거든요 저는 이 용기라는 친구를 다른 곳에 사용을 하였고 지금도 그 용기로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처음 리딩할 때 옛날 추억이 주마등처럼 떠올라서 울컥한 감정이 올라왔는데요. 촬영이 4시간째 마지막 네 번째 바다 지금이에요. 저한테는 오히려 이 바닥은 대수롭지 않습니다. 세 번째 바닥에서 저는 아주 큰 성장을 했다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네 번째 바닥이 주는 교훈이 저는 참으로 인상 깊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매우 중요한 걸 깨달았거든요. 그건 바로 책이에요. 5월부터 현재까지 총 다섯 권의 책을 보았고 현재는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 그리고 아프니까 청춘이다 총두 권을 읽고 있고 8월 30일에 읽기 시작한 책은 9월 5일에 다 읽고 독후감을 쓰고 있답니다. 제가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독서에 대한 공백이 있을 거란 생각을 하지 할수 있는데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을 계속 읽고 있었답니다. 다만 공린이인 저에겐 가독성이 떨어지더군요. 저는 현재 만원이 십만원처럼 느껴지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소비에 있어서 고민하고 또하고 또하지만 이번에 책을 두권이나 구매를 했답니다. 사전 옥이 일어선 단계에 있고 여러분들에게 동기 부여가 될 충분한 여지가 있는 그러한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업로드를 너무나 하고 싶었지만 그럴만한 사정과 유튜브를 시작할 시점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을 편집하는 시점에 모든 게 어긋나서 아쉬울 따름이네요.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은 버티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겨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항상 마스크 착용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시고 댓글로 소통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두달 만에 김치를 먹을 수 있어요. 그게 너무 행복합니다. 만원의 행복이 아니라 김치의 행복.